본문의 내용이 이제 뭐 지난 시간에도 봤듯이 굉장히 짧은데요. 여기에 사울의 그 이방인의 사도로서 준비됨의 내용이 담겨있고 또그 일을 위해서 고난을 겪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짧은 구절 안에 유대인들이 이제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하는 내용도 나오고요. 그리고 그 개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는 내용도 나오고 또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밤에 이제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서 성에서 달아내리는 그런 내용까지 나옵니다. <웃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여기 여러 날이 지남에 하는 이 표현은 3년의 기간이 있다고 했죠 <웃음> 갈라데아스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법칙을 무시하시지 않고 성신의 인도를 그써 나가시기 때문에 사울이 이제 담에색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서 변화가 됐지만 그의 신학의 입장이 이제 철저히 유대교적 입장이었잖아요. 주님을 한번 본 것으로 이제 성신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냈지만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나가기 위해서는 주가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을 차서 이렇게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이전에 유대교적 신앙에서 이제 그리토 안에서 그것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웃음> 그래서 3년여 아라비아 그 지역으로 가서 보내고 올라오게 된 것이고요. 이건 거기 가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라든가 의라든가 구원, 뭐 율법, 뭐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정리하게 됐겠지요 그리고 그 광야라고 하는 상황이 굉장히 척박한 상황이고, 그냥 어디, 누가 해주는 밥 먹고 연구하면서 그것을 정리, 정리한 게 아니라, 그, 이제 타락 이후에 그 변화되어 있는 그런 자연 환경 속에서 그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내용들을 정리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웃음> 그렇게 이제 3년의 세월을 그잘 보내고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요. 이제 바로 돌아와서 겪는 일이 엄청난 그런 박해가 기다리고 있었죠. 이전에 자기네 편이었던 사울이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세력 편에 붙어서, 이제 거기 그 단순히 신도로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제 그것을 적극적으로 전파해 가지고 굴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됐으니까, 이걸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웃음> 그 이제 다, 다, 다 저기 아라비아 가기 전에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굴복시켰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마 주권적인 그런 보호하심이 있어서 그들이 여전히 세력을 갖고 있어서 아마 당장에 잡혀서 뭐 어떻게 해를 당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바로 광야로 가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정리가 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올라오게 됐습니다. 올라와서 또 이렇게 고통을 겪게 될때 이제 능히 그걸 이길 만한 상황이 된 거죠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 세움을 받았다는 것을 다메섹도상에서 확인한 입장이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공모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단순히 순교하고 말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 <웃음> <웃음> 그,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세움을 입었으니까, 이제, 거기서 죽는 게 능사가 아니죠. 뭐, 죽는 것도 이제는 두렵지 않은 상황이 됐는데, 주님을 알게 됐고, 죽음과 죽음에 이르는 고통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만나서 다 자유케 됐는데, 이제는 뭐, 그 죽는 문제 때문에 유대인의, 그자 유대인들이 공모해 갖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에 두려움을 갖지는 않는 거죠. 자신의 사역과 관련해 가지고 그 일을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무튼 그 사실도 유대인이 그렇게 이제 스스로는 당시 종교 세력 지도자들은 그 지배자인 사람들의 그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사람을 죽일 수 없었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죽이고자 공모했다고 했을 때는 정부 세력과 결탁해서 유대인들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아무튼 그런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졌는데 이것도 주님이 참 놀라운 배려이신 거죠 사랑이시고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을 할수 있도록 이 일을 알려 주신 것입니다. <웃음> 그런데 이제 그 다메섹에서 그 죽이려고 공모를 해 놨으니까 성문까지 다 지키니까 군사들을 풀어서 주의 제자들이 아그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서 성에서 달아 내렸다. <웃음> 사실 그 이제 반역자를 돕는 일은 자신의 죽음도 이제 내놓는 일이었다 하는 것을 생각했지요. 그냥 단순히 돕고 마는 것이 아니고 그들 통이나올 경우는 주기 죽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사울을 보호하는 사람들 당연히 죽이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제자들은 그 개의치 않고 저가 이방인의 그릇으로 수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저를 돕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한 거죠. 음. 이전에 이제 라합도 그런 일이 있었던 그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고 미갈도 이제 사울이 사, 저, 저, 다윗이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담메섹 도성 도성이 얼마나 높 높았는지는. 잘알수 없지만, 광주리를 이제 이용하지 않으면 피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피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죽음이 무서워서 피한 게 아니고요. 이방인의 그릇으로서 쓰임 받기 위해서 주의 인도를 받은 것입니다. <웃음> <웃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의 일꾼이 세워지는 오늘날 주의 일꾼을 그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봤잖아요. 사울이 어떻게 세움을 입어가지고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가 그런 것을 통해서 오늘날의 그 사역자에 대한 관점이 그. 올바르지 않다 하는 것도 생각을 했습니다. 예, 어, 오늘, 이제 그, 오늘날에도 이제 주의 사역자로 세움을 입은 자, 자들이 이렇게 동일한 환경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사단이 제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더 이제 발악하는 그런 환경이고 말이죠. 세상도 더 구조적으로 더 악해지고, 사람도 더 피폐해지는 그런 속에서, 더 피폐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의 사역을 한다고 할 때에는 그 많은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높아지시기 전에 주의 제자들을 일깨우셨죠. 너희가 주의 종으로서 살아갈 때, 주의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신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갈 갈 때, 이제 많은 고난을 겪게 될 것. 당신을 미워한 그런 세력들이, 그, 죄, 제자들도 미워해서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고난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신, 오늘날 신자로서 뭐 죄의 일꾼으로서 살아간다고 할때 고난은 필수 과목이지 선택 과목이 아니야. 그 고난도 그피저 소극적인 의미에서 고난이 아니고요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고난. 주님의 뭐 단순히 죄를 세상 것을 취하지 않는 것으로 그 고난 내가 뭐좀더 화려하게 살걸 덜 화려하게 사는 것으로 고난이 아니고요 이제는 죄인들과의 연대성. 주님이 그 낮아지셔서 그 죄인들과의 연대성을 통해서 그 고난의 모습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죄인들과의 연대성. 근데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죄인들과의 연대성, 그, 연대에서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스스로 이 고난을 자초하신 거잖아요. 우리는 죄인으로서 당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주님의 고난과는 사실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실 겪는 고난의 대부분은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역사의 원인을 잘못 심어서 겪는 일들이 태반이에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순종으로서의 고난 그것은 사실은 별로 없 근데 여기 저기 주의 제자들이 사울을 도와서 그렇게 탈출 담에색 도성에서 탈출하게 한 거는 이거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고난이에요. 그 주의 그일꾼이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 사역을 맡은 존재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돕고 그리고 당대 이제 이루어야 될 일들을 또 이루고 말이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의 경륜적으로도 그렇고 그것이 다 종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어, 어울려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단순히 국수주의적으로나 아니면 한, 한 단체의 뭐 같은 소속감을 가지고 이, 저기, 한 단체 의 회원의 어려움을 돕는 그런 종교단체의 어려움을 돕는 그런 차원의 그, 그 고난이 아니다. 이들의 고난은 적극적인 의미의 고난. 사울도 그렇지만. 이방인의 사역자로 세움을 입은 사울이나 그의 동료 교회 식구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함께 고난받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그 행간에서 우리가 그걸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역자로서 그저 세상의 형통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로 말미하는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려고 했고 그의 동료들도 거기에 기꺼이 함께 동참한 것입니다. 당신의 사역은 우리와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으니까 당신이 소명받은 거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그렇게 하지 않았다. 공동체의 식을 가지고 그 그의 위험을 자신의 위험으로 알고 그의 고난을 자신의 고난으로 알고 함께 동참한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이제, 뭐, 우리 신학생이 있지만, 그, 진짜 이게 신학생 하나 세우는 일이요. 다른 신학생 하나를 세우는 일은, 이게 세상에 그 유능한 정치 지도자 하나 세우는 것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세상에서 뛰어난 인물을 만드는 거하고도 비교가 안 돼.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타락해서 완전히 다그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심판을 해도 시원치 않을 세상인데 그리고 인간들인데 그데 주님이 아들의 생명으로 구속하시고 그 일을 그 함께할 사역자를 그 성신으로 세우셔서 이제 그 일을 지속하게 하시는 일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 우주보다 크신 분이 말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구는 창백한 푸른 점에 불과해요. 우주에 올라가 우주에 올라가 보면 이제 생각이 좀좀 좀 철학적으로 좀 바뀐다고 그래요. 일반 불신자도.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온 우주보다 큰 주님과 함께 하는 존재고 주님이 머리로 계신 교회 한 지체들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서 그 사역자를 사역자가 나는 것은 얼마나 영광이고 복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허다한 사람들이 세상을 쫓고 그냥 세상에서 기생해가지고 자기 행복과 번영을 추구하고 있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치고 그리도를 따라가려고 전심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을 돕지 않는 형제가 무슨 형제입니까? 형제 아니에요. 한 생명이, 그 가족들, 가족들 중에도 말이지 세상에서 그 한시적인 영광을 누리는데 온 가족이 희생해가지고 돕고 있는데, 이게 한 교회원으로서 이게 이제 과부 두렵돈의 심정을 가지고 지지하고 돕는 그런 것이 없으면 이건 진짜 이게 같은 형제라고 할수 없어요. 성경을 전체로 받고 그주의 사랑을 그, 전체로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 형제들을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요한일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저기, 그, 코앞에 욕심 때문에, 자기 행복고, 아니, 어 그게 언제 될지도 몰,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모르는 그것, 그거 하나 지키려고, 진짜 영원한 영광되는 일을 다 팽개쳐버린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지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 와서 돕는 건, 사울을 돕는 거는, 이, 지 돕는 사람들 가족이 없겠어요? 다 있지요. 아이들도 있고,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걸리면. 사울은 사실은 혼자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사울을 돕는 제자들은 가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 우선돼야될일 뭔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나님의 경영하심에 내가 어떻게 쓰이는 것이 합당한가? 늘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런 성신의 인도를 쫓아서 하나님의 사람의 사역, 그냥 단순히 한 사람을 그냥 생명을 보존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전진시키고 확장시키는 일이 되는 것 아닙니다. 이전에 주님께서 적대자 적대자들의 핍박을 고려하시고서 제자들이 서로 사랑해야 할 것을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로 20절을 보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 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내 말을 지켰은 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을 돕는 일은 진짜 형제들을 위해서, 그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친구로서, 주님의 이게 종이 아니고요, 친구로서, 다 알려주신 거다, 미리. 그러니까, 핍박받는 게,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주, 형제들을 위해서 핍박받는 게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주님과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영광에 참여하는, 거. 요만한 핍박도 못 받는 인생들 아니에요? 누가 하나 따고 하나 때려도 죽이려고 담벼드는 그런 인생들인데, 이제 나를 죽이려고 담벼드는 것 개의치 않고, 형제들, 형제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전진을 위해서, 그, 주의 제자들이 이상의 가르침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저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사실과 높이 되신 주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는 자들로서 그리고 그 안에 함께 쓰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사울의 고난에 함께 한 것이다. 간단하게 주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지금 밖에는 군 군사들이 지금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준비하고 성문까지 지키고 이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에요. <웃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몰라라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일에 참여한 것입니다. <웃음> 나중에 바울은 이런 사랑을 기억하면서 고난의 필요성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사울은 형제들의 이런 사랑을 받고서 나중에 고난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아, 8장 12절로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신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토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형제들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함께 고난을 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빚진 자 사랑의 빛인 자 아니에요. 그리토의 사랑은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니에요. 데 갚을 수 없는 사랑을 성신을 의지해서 갚을 수 있게 하셨어요. 그것도 완전한 게 아니지만 아니지만 그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그그 그 진짜 그 복음에 비친 자로서 사랑에 비친 자로서 그 고난에 참여해서 형제의 고난에 참여해서 그 일을 하게 했다. 영광도 누리, 누릴 누릴 존재다 이제 잠시 후면 주님 앞에서 그 영원한 영광을 누릴 존재들 아니에요? 그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자기 십자가를 자기 지는 존재들 아닙니까? 진짜 주님의 생명을 받았다면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런 사랑을 받고 또그 사랑 외에는 비질지지 말라 그랬는데 그 사울이 이제 그 사랑을 받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팔 장의 내용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인데 로마서 1장 16절이야 17절에서 근데 유대인의 죄인가 이방인의 죄에 대한 내용을 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안에서 너희가 이제 연합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고 안전한 구원을 받아 누린다. 그런데 여전히 연약하고 어, 결핍이 있어서 갈등을 하지요. 그런데 생명의 성신의 법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서 살면서 이제는 이전과 같이 그렇게 갈등하는 존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고난을 받는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는 그런 그런 존재라는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증거할 거아니요 우리가 이런 사랑을 사실 못 받았어도 주님의 사랑만 생각하면 형제들을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지금 평화로운 시기니까 뭐뭘 뭐, 죽나? 이 조그만 자기 부인을 하는 것부터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나누는 것부터 그것이 자기 그게 고난에 동참한 그런 것이 적극적인 고난이에요. 죄인들과도 연대성을 이루는데. 형제들과 연대성을 이루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토를 주와 그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으면 한 형제고 자매인데, 그 어떤 관계보다도 더 완전한 관계이고, 완벽한 관계인데, 주님이 보장하시는 관계고. 그런데 그를 위해서, 뭐, 고난 받지 못할 게 뭐가 있어? 사월은 그 사랑을, 이, 그, 받고 말이죠. 이게 고난, 바로 이제 담에색으로 돌아오자마자, 고난을 겪으면서 형제 사랑을 받잖아요. 이 교회적인 사랑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 거예요. 빌리뽀서 1장 29절에도 보면, 그리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고,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이 신자의 삶은 즐거운 고난이.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그 청교도 그 신학자가 그 말을 했, 했어요. 웃으면서 지옥에 갈 사람들이 태반이고, 기쁨의 눈물을, 고난의 눈물을 흘리면서 천국 가는 사람은 극히 소수라고. 우리가 고난이 저주가 아닙니다. 가난과 고난이 무슨 저주인 것처럼 그렇게 저 여의도의 어떤 큰 교회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고난받는. 자원해서 고난 받고 능동적으로 고난 받는 거예요. 어 헐수할 수 없어서 밀려가지고 고난 받는 게 아니고 찔려가지고 겨우 뭐 저기 자기 포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자원해서 그 성신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항상 그 충만함으로 나가기를 바라는 성신의 충만함은 구속사역을 이루는 일이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고 그 안에 세움을 입은 형제들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우서 1장 8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우서는 제일 마지막에 쓴 거잖아요. 바울이. 마지막에 썼을 때도 능동적인 순종을, 순종을 얘기한 거예요. 능동적인 순종. 그러니까 형제들을 위해서 내가 가난하게 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영광인 거죠. 주님이 부여하신 자로서 그분은 완전하신 부여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려 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다 그럴 이유가 없으신 분인데 공의로운 심판을 행해도 그 성의 안찰 그런 환경인데 주님은 그 사랑을 베푸셔가고 오히려 피,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죽고 피조물이 피조물을 위해서 죽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는 그 지금 사실 뒷부 디모데 우주 뒷부분에 가면 다 떠났다고 했잖아요. 주의 종이 맨날 감옥에 가지고 쫓겨 다니고 이제 죽게 됐으니까. 뭐, 대부분이 다 도망가 버리고, 뭐. 그래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고, 주권을 생각하고, 이제, 힘, 힘을 실어줄 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일을 한 거죠. 목숨 다 하는 날까지, 목숨 다 하는 날까지 그렇게 한, 굉장히 자유롭지 않습니까? 진짜 그리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세상으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육심으로부터의 자유, 사단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힘입은 그런 사람이 아니면 할수 없는 행보 아니에요 사역자는 물론 일반 주의 백성들도 적극적인 고난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건 주의 사도가 가르친 거예요 사도의 교훈이 교회가 사도성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성이 가장 기초예요 사도의 교훈을 무시해 버리는 현실의 행복 때문에 현실의 눈앞의 안위 때문에 주를 미워하는 마음이 주의 제자들에게까지 미쳐 이런 일이 생겼는데 물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아서 알지만 주께서는 그만한 훈련을 하시고서 그, 그, 그에 걸맞는 고난을 받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뭐,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 아니에요. 말씀 한마디로 이 사람을 평온케 하고 세상에서 우뚝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천국 가는 방법은 아니에요. 주님이 낮아지셔서 보여주셨죠. 형, 주, 죄인을 위해서 죽을 줄 아는, 그걸 통해서 그, 그, 주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케 하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게영광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기꺼이 보시는 거예요. 세반이 죽을 때도 주님은 뭐, 일어서서 이제, 그 보시고 말이에요. 이 주님이 뭐, 다리가 있어가지고 일었다 안, 앉았다 그런 표현은 아니고요. 그만큼 그 주님이 아주, 세상에서는 스테반 죽음이 뭐, 뭐, 뭐, 뭐, 영웅의 죽음도 아니고 종교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싸우다가 죽는 사람으로 알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신 분이 그 아들의 생명으로 산 그, 그 스테반을 가치 있게 보고 그렇게 서, 서서 보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그런 주님의 심정으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비교하고 자기 자, 자기 좀잘났다고 하고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조금 더 많이 안다고 예? 그걸 섬기지 않고 지배하려고 하고 권력을 삼아서 주님이 주신 걸 가지고 권력을 삼아서 형제 위에 군림하려고 하면 그건 신자가 아니에요 아무튼... 그. 사울은 광야에서 훈련받았고 또 지금 형제들의 사랑으로 이 고난의 풀무를 어 넘어가는 겁니다. 아무 준비도 없는데 그냥 고난 속에 벼랑과확 집어넣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 실수 투성이여도 우리의 그 실수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 실수가 그냥 지나가는. 그냥 지워버리고 싶은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실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추한 것을 가리는 게 아니고요. 내가 폭행자, 가늠자, 살인자 사, 사월이 나중에 고백했잖아요. 디모대전서 1장 16절인가요? 거기서 자기 죄를 수, 숨겨가지고 내가 성제보다 조금 낫다고 내가 너보다는 낫지 내가 까매도 너보다는 덜 까매 이런식으로 자기를 높이고 함부로 말아 그게 신자예요꼭 마귀에게 종로릇 타는 것하고 똑같아 음. 고난 자체를 싫어하고 어려운 형제를 위해서 일반적으로도 제가 좀뭐 이민진이라고 하는 작가의 글을 잠깐 봤는데요. 예일대에 나오신 분인데, 그, 그, 1939년도의 상황, 김치와 관련된 상황을 글로 쓰신 분이에요. 근데 1939년도 오사카에서 이제 우리나라 교포가 아일제 치하였잖아요. 그때. 거기서 자식들을 이름도 재밌게 지었더라고요. 그 노아, 뭐 모세, 뭐 이렇게 <웃음> 이삭,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자식들 이름을 그 자식들을 위해서 그 김치 장사를 하는 걸 그걸 아주 아주 적나라하게 잘 묘사했어요. 그니 같은 동포들끼리 그 저기 뭐좀 좋은 걸 파는 동포들은 김치 팔고 된장 팔면 냄새가 나니까 이게 안 팔릴 수 있으니까. 목 같은 동포인데도 저쪽으로 쫓아버려, 쫓아가지고 할수 없이 이제 자리 잡은 데가 저기 일본 사람 푸줏관 옆에 가서 자리 잡고 김치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 김치 자식들을 위해서 그게 그 미국에서 그 올해 무슨 소설로 뽑혔어요. 후보로. 일반적으로도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자기. 그 같은 수치와 수욕을 다 당해도 그 김치 장사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주님과 같이 대우할 그런 형제들 아니에요, 형제들이면. 그러니까 말한 마디도 조심해야 되고 이제 전심으로 사랑치 못한 것에 대해서 탄식을 하고 그렇게 해야 마땅한 거지. 그 어떻게 나는 너보다 형편이 낫다고 말 함부로 하고. 지식이 있다고 함부로 하고 돈이 있다고 함부로 명예가 있다고 좀 높은 위치에 있 평안한 위치에 있다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절대 적극적인 고난을 못 받는다니까요 일반 사람들한테도 손가락질 받아요 아무튼 주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을 잘 알고 그런 고난을 감내해야 됩니다 주의 사역. 아, 나그시대 동, 동, 그와 동시대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고난은 짐이 아닙니다. 영광입니다. 고난은 복입니다. 즐거움이고요. 이따 오후 시간에도 볼 것이지만, 이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 포기하는 것도 나와요. <웃음> 이게 즐거움으로 고난을 짓는 거예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영광의 그 현재적인 그 필수 과목입니다. 여기서 천국을 누리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을 주의 백성으로서 주를 미워한 세력들에 의해 미움을 당하고 말이죠. 주의 사랑을 받은 사람한테 사랑을 받 그게, 그걸 주님의 제자로서 그게 정체성 아니에요? 분명한 정체성이죠. 여기저기 절대 그러니까 사실은 신자들은 굉장히 담대해야 되고 당당해야 됩니다. 그냥 돈몇 푼에 그냥 비굴해지고 그 야비해지고 말이야, 누추해지고 그렇게 되면 신, 신자가 비록 비루한 옷을 입고 있어도 정신은 세상을 구원할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걸 가지고. 누구라, 누구 앞에서라도 그걸 증거하는 그런 자가 세상에 기웃거려서 기생충처럼 살아갈 존재가 아니에요. 편히 그냥 행복이나 추구하고. 안 된다. 주님과 거룩한 교통으로 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고난을 피하지 않고 기꺼이 내일로 감내하면서 나간다. 우리가 여기 본문에서 그걸 봐야 됩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이게 좀 수동적인 고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고난이 이게 영광이에요. 그리고 바로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됐다 주의 윤례가 뭡니까? 주, 계명을 배우는 거 아니에요? 계명의 정신은 사랑 아니에요 그 사랑을 배우는 거에요 주의 윤례를 배운다는 것은 죄를 깨닫고 그리또 밖에 오직 그리또 만이다 그리고 그새원약의 율법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시길 기뻐하시는데 내가 계명을그옛계명이새계명이 됐잖아요. 그리도 스 안에서. 성신을 의지해서 그새계명을 지켜나갈 때그 영광의 빛이 드러나서 주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지고 형제들과의 사귐이 이루어지고 진정한 사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냥 끼리끼리의 무슨 사귐이 아니라 진정한 사귐. 이 67절하고 71절 사이에는 어떤 존재가 있는 줄 아십니까?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119편. 교만한 사람이 있지만 나는 윤례를 지키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고난이, 그러니까 고난을, 적극적인 교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윤례를 배울 수가 없어요. 교조적으로 교조적으로 자기 구원을 처리해 버리고 감상적으로 처리해 버리고 그리고 저기 신자로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삶을 사는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무슨 고난을 받습니까? 그냥 여전히 탐심을 가지고 있고 말이야. 우상숭배하고 탐욕을 가, 가지고 있고 그래 가지고 어떻게 그 우상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한다고 할수 있어요? 적극적인 고난을 받는다. 그러니까 지금 주의 제자가 사호을 돕는 일은 그런, 그런 고난에 참여한 거예요. 그냥 조금 와서 밥해주고, 뭐, 뭐, 외에서 뭐 서빙해주는 정도가 아니고요. 뭐, 뭐, 누가, 이, 이,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와서 조금, 한번 눈도장이나 찍는 게 아니고요. 내일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과정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결과는 없어요 열매는 없다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이 열매를 맺는데 그 과정 속에서 충실히 물을 빨아들이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영양분으로 열심히 가지 끝에 보내가지고 꽃을 피우고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일하실까? 절대 그런 사람은 안 써요, 주님. 성신을 의지해서 말씀과 성신을 명제적으로, 표제적으로만, 교조적으로만 알고 자기 시, 진짜 자기 희생해서 헌신을 해야 될 때는 전혀 손 하나 갖다가 그거는 형제가 죽어도 그 이건 네 사명이지 나하고는 사명 없, 나하고 관계 없 그렇게 생각할 사람 이 교회가 교회, 에베소서 우리가 봐서 알지만 에베소서 3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목표가 뭡니까? 새 인류, 그리또 안에서 새 인류를 만드는 거고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또 안에 있다고 하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로마 캐토릭이 그걸 제도적으로 형식적으로 묶어놔서 그게 문제이지 우리 신령한 공동체로서 교회 안에 있어야 그래가지고 서로 지체들을 돌아보고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지체를 돌아보는 게 진짜 그 지체할 일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라도 이런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교회인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인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인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큰 구원의 사랑,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큰 구원의 사랑을 거저 받았으면 거저 줘야지. 그리고 무익한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고백할 줄 알아. 요 자기 그걸로 좀 대접받고 대우받으려고 하면 안 되고요.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면 최고 아닙니까? 구약의 성도로서 사도 세례 요한도 그런 표현을 했는데. 신약의 영광을 입은 그 성도들이 여전히 자기를 못 벗고 있으면 그건 다시 생각해 봐요. 여기 짧은 내용이지만 그 사울을 돕는 일이 그그죽 죽음에 이르는 고난에 참여하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기도하겠습니다.